오늘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한번 해볼까? 공주님 볼터치를 엄마가 해줄게요. <웃음> 네, 시작. 망치면 살짝 나는데. 응? <목소리도> <웃음> 어, 잠깐만. 네. 반대쪽. 문제 문제. 슉슉슉, 슉슉슉 아이, 이쁘다. 태식이 뭐야? 에이! 너 왔다, 다다 아이, 이쁘다, 공주. 우리 공주 이쁘네? 아이, 숙녀가 됐어요. 우리 공주는. 연지 본지 찍고, 우리 공주는 숙녀가 됐어요. 이제, 이제 사람들이 공주랑 태식이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. 어디 봐. 어 근데 오른쪽 인쪽이좀 짝짝이가 됐네. 아이 예뻐, 아이 예뻐. 태시가 공주 좀 봐. 태시가 공주 좀 얼굴 봐. 태시가 공주 얼굴 좀 보여줘. 태시가 공주. 얼굴. 공주 얼굴 뭐 묻었어? 태시가 태시가 어, 공주 얼굴 좀 보여줘. 얼굴에 못춰어 관심 없어? 너 어떻게 오빠가 동생 얼굴에 관심도 없니? 동생 얼굴 좀가줘착한공주 슉슉슉 슉슉슉 쇽이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예쇽쇽쇽쇽쇽 슉슉슉슉슉슉슉슉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흐흐흐 <laughs>